어, 안녕하세요 유칼립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저희 어머니와 동생이 영국에 갔다 오셔서 제 물건을 사오셨는데 이 선물들을 리뷰해보려고 해요 우선 이 뒤에 보이시는 거는 제가 포장을 이렇게 뜯었는데 어, 파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제과점 그런 곳에서 사오셨대요 이거는 머랭인데 크기가 보면 엄청 커요 저희 나라에서 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런 일반 모랭이랑 굉장히 달라요. 이 마스킹 테이프랑 비교하자면, 이 정도? 마스킹 테이프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두께도 마스킹 테이프보다 훨씬 더 크고, 어, 마스킹 테이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유해보자면, 어, 500원짜리 동전이 한 이만해요. 그러니까 엄청 크죠? 그리고 두께도 한, 3cm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엄청 엄청 길고 이게 좀 가지고 오시는 동안에 많이 이렇게 부서졌는데 이거는 나중에 어, 먹는 소리 ASMR 이팅 사운드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해리포터 샵에서 사 오신 건데요 핀 배지 9와 4분의 3 승강장이 그려져 있어요 이 배지랑 이 귀지, 맛 귀지 맛이 난다고 그 해리포터 영화에 보면은 기차에서 이렇게 모든 맛이 들어있는 젤리빈을 팔잖아요 그 젤리빈을 사고셨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맛이 다 적혀 있어요 뭐 풀, 풋사과, 마시멜로 로튼 에 이건 뭔지 모르겠고, 소세지, 레몬, 비누, 투티, 프루티, 보밋, 수박, 어, 귀지, 지렁이, 흙, 어, 개피, 체리, 캔디 플로스, 북거 블루베리, 후추, 바나나. 뭐,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맛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직 포장도 뜯지 않았는데 어, 케이스가 되게 예뻐서 케이스만 가져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 지금은 먹어보지 않고 나중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리포터 샵에서 산 아까 말씀드렸죠? 9와 4분의 3승 성장이라고 이걸 자세하게 보여드리려면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배, 핀 배지 뒷면에는 이런게 적혀있구요 음 이거는 100원? 500원 보다 조금 더큰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9와 4분의 3이 적혀있는게 한 100원 정도 되고 이 이 전체적인 배치의 크기는 500원보다 조금 더큰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약 4파운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일단 약간 금칠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거, 저희 제가 갖고 있는 그 우리나라 배치 색 같은 걸 보면 이런 약간 옛날 느낌의 이런 색깔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색깔이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약간 이런데 이렇게 딱 붙이고 다니기도 좋고 저 그리고 제가 배지를 모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서어 되게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어디서 사신지는 안 알려주셨지만 귀여운 고양이 이렇게 세마리가 그려져 있는 이런 그냥 파우치 같은 거예요 이 지퍼가 열면 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게 약간 튼튼한 느낌이에요. 그냥 일반 천은 좀 흐물흐물거리는 면이 있는데 이거는 딱이 모양이 잡혀 있어서 어 장지갑 대신 쓰기도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여성용품이나 아니면 마스킹테이프, 수첩 등등을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귀여운 고양이입니다. 어, 이거는 어, 크기를 비교하자면 제가 만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크죠? 만원짜리 지폐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위랑 옆이 조금 더 남습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이소 알파카 파우치랑 비교하자면 어... 이렇게 보입니다. 알파카 파우치 보다 이, 이 길이는 조금 더 긴데 근데 세로 길이는 좀더 짧아요 진짜 장지갑 대용으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저는 되게 고양이를 좋아해서 약간 이렇게 영국 느낌의? 그런 네, 약간 서툰 느낌? 그런 느낌의 고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60 다이어리가 혹시 있으면 사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60 다이어리가 없어서 대신 사오신 2019년 다이어리입니다 이거는 여기 딱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원짜리랑 이렇게 크기를 비교하자면 이 정도 되고 진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런 파우치라서 그 파우치 안에 이렇게 조그만한 수첩을 이렇게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4달러 정도? 4, 4, 4파운드 정도 되고 음, 뒤에는 이렇게 영어로 뭔가 적혀있지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일단 이 안에 표지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약간 하늘색 하늘 그냥 저희가 평소에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보이는 그런 하늘색 그런 하늘색이고 여기는 개인정보 이런걸 적을 수 있는 곳이랑 이거는 영국 달력 날짜 있잖아요 그런거고 여기는 US랑 캐나다 2019년이랑 2020년 달력이 들어가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되어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날짜 같은 거 이거는 이렇게 월별로 따로따로 적을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 안에는 이렇게 약간 한국 느낌도 나는 굉장히 예쁜 어, 일러스트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2018년 12월이고 그리고 이거 넘기면 이게 또 그냥 한 주마다 있어요, 이렇게. 이날 짧게 쓰고, 여기 이렇게 또 쓰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책갈피가 또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좋고, 각 달마다 이렇게 색이 있는 이런 되게 독특한 느낌의 일러스트가 있어서 이것도 각 달력을 넘길 때마다 굉장히 좋은 약간 소확행 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약간 화사한 꽃밭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달에 맞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어머니께서 영국에 갔다 오셔서 이렇게 해서 사오신 물건들을 여기까지 리뷰해 봤는데요. 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어, 만약에 기억이 난다고 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밑에 상세 설명란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다 가격은, 어, 저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약간 이게 조금 비싸다는 정도? 이거랑 이거랑 가격이 똑같은 걸 보면, 그래도 해리포터는 영국이 원조니까요. 이건 진짜 어, 해리포터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진짜 되게 좋은 좋은 선물이 된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동영상도 보시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